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청 오늘은 웰치스와 칠성사이다 를 마셔볼건데요 웰치스는 130년 전에 전통을 이어온 정통 포도주스 브랜드로 미시간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워싱턴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 청... 4 6 1명에 의해 재배되는 콩코드 품종의 포도를 주원료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세계 3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. 1년에 생산되는 웰치스 포도주스를 1열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을 37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대구시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매일 한 컵에 포도주스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웰치스와 칠성사이라는 원샷에 보겠습니다 정말 두 탄산 음료의 조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차!